<웃음> <웃음> <웃음> 아이고 나 죽는다 뭐해 <웃음> <웃음> 너희들 지금 기우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무슨 욱상을 한다 그래? <웃음> 아니야 양기인 녀석 갑자기 <웃음> 어떻게 된 거야? 꼼빠 꼼빠 맨날 기운 없어 빌빌대더니 확 달라졌어 말똥, 며칠 결석하더니 말똥. 어디서 특훈 받고 온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이고 진짜인데? <지그치 웃음> 선생님, 육상몰 러닝 훈련 에이, 끝내고 정화 집밥했습니다. 음, 좋아. 에이, 자, 얜다. 도레미 연세점. 물 펴? 꿈 오늘부터 특별 간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어려워 말고 먹어 이야, 와, 짜증난다. 이거 밥방이에요. <웃음>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좁, 좁, 좁. <웃음> 그 아줌마 덕분에 아침밥도 잘 먹고 지저분한 복도 깨끗해졌고 밀렸던 빨래도 다 빨았어요. 보세요 제 옷들도 이렇게 응. 하얗게. <웃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웃음> 맞아! 갑자기 간식도 준비하시고! <웃음> <웃음> 앞으로 한달 후에 있을 전국 중고교 육상대회 우리 육상부도 출전하기로 했다! 에? 에? 무릎, 무릎, 무릎, 무릎 펴! 좋아, 에리아! 토미 완전히 완성됐다! 거리 중심을 바꿀 열심히? 때 잘못된 점이 고쳐졌어! 이 컨디션만 진, 진, 진, 유지하면 진, 진, 이번 중고등 육상대회도 문제없어! 진, 진, 진, 진. <웃음> <웃음> 이번엔 중학생 몸으로 아시아 신기록을 수입하는 거야! 아하하 나도 뛸 거야, 나엘이. 네가 뛴다면 나도 뛸 거란 말이야. <웃음> 처음 참가하는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참가에 이 일을 두고 열심히 연습해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어... 알겠냐? 어... 음... 점대 음... 음... 소리가 작다. 알겠나? 죄송다 됐다. 이게 한달 동안의 훈련 계획표이니 음... 그대로 음... 실시할 것. 물음... 름표 뛰고 띄고 띄고또띄고 잡고 잡고 또띄고 계속.